띵따로 바바밤 육상부 번호 하나 둘셋후후끝 음. 어, 어, 어, 좋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음, 자 설명 대신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 읽어봐라 탁탁탁탁탁 구독 좋아요 클릭. 뭐야 아울렛 초특 가세 멍청아 그건 광고고 그 아래를 보라고 세계 주니어 육상 참가 선수 선발대회 호주 매일 벌은... 버른 나도 꼭뛸 거야 꼭 대표 선수로 선발되고 말 거야 이젠 정말 자신 있게 뛸수 있어 울면서 뛰지 않아도 돼. 웃으면서 뛸 거야 우주로 갈 거야 세계 대회로 이제 진짜 엄마를 위해 달릴 거야 한니기 박수를 보내줄 아빠를 위해 달릴 거야 웃으며 웃으며 달릴 거야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거야 장순네집 음, 저... 좋아요도 눌러줘!!! 엄마, 나 오늘 일찍 학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휴, 나도 모르겠다 창수 녀석이 그 난리를 치는 거 봤잖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갑자기 한인가 허니인가 하는 애를 아침 식사에 초대한다고 어제저녁부터 징징거리며 속을 태우니 못 살아 당신이 한이 안 좋게 보는 거 듣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놓쳤지 않았어? 한이 아빠, 어? 중동 건설 현장 소장어 지금쯤 우리도 큰돈 어? 그애 아빠가 그렇게 잘나가는 사람인 줄 누가 알았나요, 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사귀어, 너요. 어... 내가 잼민이에요 한이랑 친구로 지내게. 나 참. 아휴... 그냥 갈래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아니야 어? 괜찮아 들어와 내가 다 말씀드렸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너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 널꼭 데려오라고 하셨단 말이야 엄마! 아빠! 여긴 하니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어, 그래?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서 오너라, 네가 한이라는 애구나 장수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라 아, 아, 아. 참 하니가 나쁜 아인 줄 아시나 봐 하니가 얼마나 저를 쾌워해 주는데요 하트하트 음. <웃음> 흐흐다 하트. 그, <웃음> <웃음> 이제 손님이 왔으니 <웃음> 밥 먹자 그 여기 앉아 마음 푹 놓고 먹어 그래 하니야 아버님께선 <웃음> 언제 또 서울로 오 음. 이거 굴비 먹어봐 영광굴비야 하니야 음. <웃음> 이건 불고기야 우리 매일 먹으니까 음. 너다 먹어 아. 이것도 먹어봐! 아... 엄마가 넣어준다고 응? 안 드셨어 요건 명란 젓인데 엄마가 저녁도 주의라 안 드실 거야! 먹어 먹어 세상 부부난아니네가 먹는 걸 보면 즐겁더라 냉장고에 있는 건 간식으로 싸갈 테니 과장 말고 먹어 아, 이게벌써도후 벌써부터... 걱정되네… <웃음>